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저희가 저번에 했던 요 순위표예요 우리 이제 저번에 했던 순위표인데 보면은 2021년도에 었네 우리 안한지 조금 오래됐구나 자 여러분들 2021년이었기 때문에 2022년 우리는 야마토 등장을 찍고 와봅시다 야마토 있는 사람 있니? 자 우리가 그때 했던거 보면 저번 기준으로는 원수 아카이노가 1등 울드로저가 2등 오뎅이 3등 습격 히즈 4등 검수 5등 과도성 6등 공복 빅맘 7등 그리고 습격 류피 류피가 8등 그리고 습격로 9 그리고 신샹이 10위 드조로가 11위 12위가 페루 요건데 야마토 뽑을까요 아, 야마토 있는 사람 있나요? 설마 그 화제의 킹? 화제의 킹은 롱카랑 같이 담을 겁니다 자 야마토가 몇 위로 들어가는지 일단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야마토가 몇 위로 들어가는가? 어 일단은 우리 부장이의 말로는 야마토가 그래도 어 공수 밸런스가 엄청 공수 밸런스가 좋대 득점자인데 공수 밸런스 괜찮다 그랬어 야마토 100짜리 있어? 자 여러분들 야마토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아카이누 로저, 오뎅 요 사이에서 어디로 들어갈 것 같나요? 아또 이세신 유저들이 많이 해주면 더 도움이 되겠지? 요즘은 영도피가 세다 오 이게 또편도가 조금 바뀌었네요 요즘은 영도피가 세대 자영도피가 세다 오뎅부터 비트로한이 내립시다 야마토가 2등각이 나오나? 5대안에일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실은 뭐 팀장이도안한 지적으로 어떤 사람이 야마토가 3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 받겠습니다 노저 아직까지는 조금 쓸만해요 과연 야마토는 몇 위의 랭크가 가능한가? 내가 생각하기에 야마토는 엘런스를 생각하면 3등 정도 되지 않을까? 노저가야마토보 좋아요? 지금 로저가 2 등인 것도 맞나 싶기도 하고 야마토나 사나오 오 로저와 오 등에서는 야마토가 맞겠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초패캐리가 여기 넣읍시다. 야마토보다 영도피가 더 많이 보이는데요. 영도피 우니가시마 습격 키드 같은 느낌인가? 그래도 로저가 더 시원해요. 한국 이 살이더 시원하다 포스키 5대 우주 파랑 많이 보이던데? 오고 그러면 습격키드랑 도피를 놓고보면 누가 나? 한창 습격키드랑 했었잖아 오늘은 10위까지 할게요 이제는 10위까지 할거요 10위, 10위까지 이제 내려가봐야 의미가 없어 어차피 다초패키지로 가기 때문에 영도피와 야마토 습격키드 오뎅 기법 제야 범위박 공격 날려버리기 야마토 야마토가 좋다. 어, 특성을 비교했을 때 오뎅보다는 야마토가 좋다는 의견이네요. 높이가 더 좋다. 음. 음. 습격키드 검수? 어, 습격키드보다 검수가 낫지 않나? 습격키드보다 검수 아닙니까? 그래도? 그래도 내가 검수 유저로서 습격키드보다 검순데? 신샹이 10이라니 좀 슬픈 일이죠 아 근데 지금 기준으로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치? 신샹 좀 재평가 해줘야 돼요 너무 덕났했어 요즘은 신샹이 10이 미치다 아 여기를 그래도 걸어놔야지 아 옛날에 그리푼하면 다 나가 떨어지는시절 있었는데 언제 또 이렇게 됐니? 또르 야 습격 키드가 어떻게 검수보다 세다고? 검수가 더 세지 않아? 이건 말이 안돼 나는 검수가 더 세다고 생각해 키드가 위나? 와 진짜 오리지널인데 검수보다 키드하니 맙소다 근데 도피보단 또 습격 키드가 약하고 자, 가두속 공복 빅만 비교해봅시다. 자, 그래 용카 나오면은 수리 붙기죠. 용카 나오면은 내가 봤을 때는 1, 2위권으로 바로 랭크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느낌에서 내가 봤을 때갓우소비 8위를 지금 가두속 공복 빅만 6위, 그리고 습격로 우요거 4개를 정리하자. 갓우섭보다는공백이 낫다. 어어 갓우속과 공빅빅맘. 초패캐냐, 좀비냐. 좀비냐, 초패캐냐. 뭔 바로 최고의 좀비캐, 갓우속. 영급피가 새로 떠올랐어요. 갓우속이 좋아요. 무대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웃음> 하다고생다 수영, 공비, 사황 샤크스 그래도 10이 꺼내 역시나 초패해가지고 된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사황 샤크스 당한 당한데 공수보다는 또 류피가 위라고 공수보다 류피가 위야 왜왜 왜 공수보다 류피가 위야 겁서 반해 공비 있는데 안 써요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아니면 조정이 필요한 가요 어? 아니네. 7! 8! 로우는 내가 봤을 때 이제 끄키지를 못하는구만 7, 8, 9, 7 와! 신샹이 아웃이라고? 와! 1, 2, 3, 4, 5, 6, 7, 8, 9, 10와 신샹이 아웃이야? 아두섭이 아웃이니 공비기 아웃이니 신샹이 아웃이니 신샹보다 습격으로 아, 어차피 둘다 아웃이야 이거 11이거든 와 아웃이네 이거 와 이렇게 신샹을 떠나보낸다 로저는 어떤 면이 좋은거예요 로저는 스킨 공격쪽에서는 로저가 제일 완벽해요 와 UP 풀스틱 싸우면 덤 검수 데미지 한자리 들어 오 나도 샹크스 아직 살아있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샹크스 살아있다고 보는 1인 공빅 거의 안보여요 공빅도 이별이아 샹크스가 아웃이라니 공빅이 아웃이어야 되니 아니면 샹크스가 아웃이어야 되니 공빅이 아웃이냐 샹크스가 아웃이냐 아니면 가두소비 아웃이냐 내가 할때 그래도 검수는 언제? 해 여러분들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빅 빼고 사상을 넣어라 아 공빅 와 홍비기 야가리야! 와와 홍비기 아웃이래! 와 홍비기 아웃인 거야! 홍비기 아웃인 거야! 이럴 수가 홍비기 아웃이라니! 자 홍비기 아웃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단속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니야. 여기 루피고요. 여기 단속이에요. 단속도. 그화중에딱 우리 풍이만신상 신샷 아웃이라고 신장이나 공비기 10위에 있는 거야 요비아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 자 아, 지금 야마토가 등장한 상태에서 네, 야마토가 등장한 상태에서 내가 봤을 때는 비등 기등기등, 비등, 비등 비등이고 야마토가 들어온 상태에서 10위까지만 딱 짜자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지금 원수 아카이로 사기라는 얘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수 아카이는 뽑기를 정말 잘한 것 같고 그리고 2위는 공격쪽에서는 그래도 원수 아카이는 못지않게 완벽한 골드로죠 그리고 3위는 공수 밸런스에 득점 메리트까지 있는 날려버리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 야마토와토 야마토 야마토는 밸런스캠이 밸런스캠 비션을 올린 거 야마토 관련된 3개의 공상이 있어요 그리고 깁밥 뽑밥 뽑는 밥을 뽑는 난데요. 깁 뽑는 데는 오뎅이신각하세요 그리고 영도피가 요즘 핫하데 영도피가 요즘 핫한 이유가 뭐야? 나좀 알고 싶네요. 영도피가 핫한 이유가 뭔가요? 뉴로에서 떠올랐는데 영도피가 핫한 이유 를좀 알고 싶다. 영도피의 네. 특성을 네. 얘기해 주자면 이게 또 SS에서 보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영도피. 자 여러분들 영도피 핫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카인으로도 아, 아. 아. 영도피가 잡는다! 이해가 확 되네, 몇 배? 아, 이러니까 이해가 확 되네. 영도피가 아카인으로 잡으면 할 말이 없어요. 아카인으로 지금 1위인데, 이렇게 잡으면 뭐 이위 캐. 그치, 그치. 자, 6위는 여러분들, 단단하죠? 습격키드 7위는 범수. 8위는 류피 근데 류피가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범수 잡는데 아까 부장이가 그랬어 잡는다고 범수 잡는다고 류피가 그리고 9위는 갓소속 그리고 1 2위에 그냥 사황 샹크스와 동복 빅맘을 네, 동시에 랭크합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야마토 출시 기준으로는 요렇게 순위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용카이도가 나오면 한번더 흔들립니다 어, 영도피, 엄청 좋아요. 1스킬, 보호막, 9활 일정피 미만 상태에서 무료화. 특성이 엄청 좋네요, 영도피가. 각광받는 이유가 있네요. 전수 아카인 잡는 영도피 되겠습니다.